안녕하세요 부평구 주민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을 나왔어요 걷다보니까 정말 가을 날씨 같더라고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서관에 가보려고 해요 저기 삼산도서관이 보이네요 도서관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삼산도서관은 2012년도에 개관한 부평구립도서관이에요 입구 안내판을 한번 살펴봤어요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몇개 공지되어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삼산도서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더 찾아봤어요 정말 다양한 연령층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삼산도서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입구에 무인반납판과 이용안내가 붙어있네요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이용 안내를 꼭 참고하세요. 촬영하다가 무심코 옆을 봤는데 이런 작은 배려가 있더라고요. 1층 어린이 자료실부터 들어가 봤어요. 어린이 자료실답게 내부는 아기자기하고 귀여웠어요. 창문이 커서 햇빛이 정말 잘 들어오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이 가득했어요 2층 영어 멀티자료실과 휴게실이에요 들어간 순간 큰창 때문에 놀랐어요 휴게실이 정말 깔끔하고 쾌적하죠? 자료실은 내부가 가장 넓고 쾌적했어요 이곳은 청소년보단 성인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와 공간 정말 넙직하지 않나요? 자리가 모자라서 나올 일은 절대 없을 듯책꽂이들 사이로 책상 보이시나요? 저기는 아예 공부자리더라고요 컴퓨터로 찾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와, 쓰레기통도 이렇게 깨끗하다니? 삼도서관 뒤에 공원이 있다 해서 와봤어요 놀이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삼산도서관은 주말 나들이로 오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삼산도서관에서 5분만 걸어가면 먹자 골목이 있는데 식당, 카페, 베이커리가 전부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책 읽다가 답답하면 주변 상가 가서 밥 먹고 차 한잔하면서 산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돗자리 펼수 있는 공간도 있었네요 삼산도서관은 뭔가 책만 읽을 수 있게 하질 않네요 주말에 여유를 잔뜩 느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 부평구 사람이라면 꼭한 번쯤 다녀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편이니까요 삼산도서관에 오신다면 꼭 후정공원도 들러주세요 저는 이만 집에 가볼게요 다음에 공부할 것을 챙겨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